지을래, 너. 우리 집 밑에? 거기는 우리 집 지하에요? <웃음> 안된다 우리 네집 밑에 우리 집이 들어간다 이제 아예 땅소에 지르라고? 네, 벽에 붙일라고 벽에 뭘붙임지 집을 붙인다고? 뭐 그.. 음? 어. 뭐 그만큼 삭제하게 어우 깔 <웃음> 여기다 뭘 붙일거다 벽에다 붙일서 지을거다 54 같은 거 붙이지 마라. 안 붙인다, 그런 거. 그런 거 붙이면 내가 앞장서서 없애버릴걸. <웃음> 야, 벽 속에 내 이름표가 보이지 않나? 어디? 벽 안쪽을 봐라. 안녕? <웃음> 어? 으악. 슬쩍 구멍을 받지 <웃음> 난니 지하철 위에 있지만 난 지하철 옆에 있다 옆이 좋은가 밑이 좋은가 흥. 그래서 여기다 뭐 지으려고? 집집집 집. 집. 집. 목이 뭐야 집이지 어, 여기 뭐야 집. 여기를 흙블록으로 채우는 겁니다 어? 응. 야그 잔디로 채웠다 실수로 <웃음> 다 부서졌어 <웃음> 야다 부서졌는데 잔디 맞아. 이렇게 채워두고 잘 만드냐? 혹시 원? 다른 건 만드냐? 괜찮네. 정도 원. 응, 음, 됐네. 대충 된거 같다. 원 괜찮나? 응, 음, 뭐 게이트가 집으로 가는 게이트? 아니, 옆에 <웃음> 도가.. 통 하나 붙이려고 이렇게 혹시 이거 도가니가 생츄리로이어지도관인가 <웃음> <이어진 도관인가> 이거 <웃음> 생츄리 도가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원래 한번 만든 거 여기 창나무 통 같은 거에 놔가지고 지붕이 종류별로 있는건 좋은데 지붕을 재설치할 때뭐 아니면 좀 수리할 때 엄청 힘들듯 아, 그렇지 잘못 부숴가지고 블럭이 다 빠개지는 경우있든나난 음, 아, 이렇게 해서 통을 여기다 넣을래 재나무을 넣었습니다 여기가 입구다 그럴싸한가 어디가 입구로? 이원 전체가 입구 응 와우 아 여기 이 요, 요 밑에 문달 거고 여기 다 유리로 할 거고 이거 뭐볼트응 풀어 볼인데 거의 약간 그렇게 지어보려고 약간 개미집 느낌 나는데 나무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웃음> 약간 술통 같은데 아니 앞에안 보인다 잘어 니네 집이랑 이어지겠는데 이어지면 안 된다 이어지는 건에봤다 아무리 그래도 확끈냥뒤집게로 엎어버릴 거다 이어지면 아, 뭐야 좀비 소리 가 들리? 안될거다 어디서 좀비 소리가 들리? 아 절대 안 이어진다 야, 야 앞이 안 보이는데 전등을 좀 박을까? 락 너네 집 앞에 불길라 현수막을 달아낼 음, 이따, 이런 식으로 조각해야 되네 우리. 려아 응? 이거 볼륨키하고 요 키를 같이 넣으면 그냥 종료가 된다 볼륨키 3개다? 아니 볼륨키 중3개 아, 아무거나 1개. 아무거나 이거 밑에 버튼 나중에. 어 대충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음, 컨셉인지 알겠나. 포라오 볼트. 여 보기엔 아무리 봐도 폴아웃 볼트 정아 좀... 근데 이거 아이템 코드로 안돼있으니까 너무 짜증난다 이게 마크가 잘못한 일중 하나다 뭐가? 아이템 코드 없앤거 코드 자체를없앤 거. 어 없다 이제 1.12.2가 어... 마지막이었다 그럼 1.12.2로 넘어가야 할것 같다 <웃음> 민규 서버만 1.12.2 이 컷을 없애면 되는데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집은 무슨 쉘터냐? 방공호 같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벽에 붙이려고 이 흡산도 좀 쌓아야겠다 나중에 한나누기 시작. 작업실에다가 작업실 창고 안에다가 템좀 놔야 지금 태몽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유리. 아이템을 선반에다 정리해놨다. 음. 너의 건설구역으로 다시 가볼까? 오. 똑하고 참나무 판자. 안쪽으로 더 팠네? 응. 근데 이제 월드에이 어떻게 사용하나, 그냥? 그래? 똑같다, 명령어. 그 코드 없어졌다 이거 모르겠어. 그냥 아이템 이름. 이름을 한글로 치면 되는 거. 응. 도 이렇게 하면 3층 된다 이거 딱. 어, 그런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높이도 이거 예상하고 응. 한 거네 이렇게. 나이 그냥 그걸 모르고 했다. 근데 됐더라. <웃음> 그건 몰랐다 솔직히. <웃음> 노린 줄 알았다 역시. 아 근데 구, 구조상은 대긴 되네. 그러면 나한테좀더 좋아진 거지. 다락문. 아 뭐지? 음. 묘하게 참내겨먹는다. 그렇네. 어, 그, 갑자기 왜력기 걸릴까요? 심지어 조금도 아니고 좀 심하게 먹네. 어? 됐다. 풀렸다. 갑자기 매기 걸리지? Welcome to the Company of Heroes 아 지금도 랩몬인데? 응. 음. 한번 클릭했는데 두번 클릭한 거 두번클릭한거 됐어. 거, 거, 갑자기 잠내 먹는데? 잡내 엄청 먹는다. 응? 음, 풀렸다. 조금 더 팔까? 안으로. 하고 <웃음> 싶으면 팔아. <웃음> 야. 응? 음? 니네 집은 피해 안간니 참고로. 응. 여기 구멍 뚫렸다. 아. <웃음> 내가 아까 벽속에 들어왔던 그 구멍이다. 오. 뚫울까 그냥? 어, 나중에 메우죠 지금 매웠다 잘 매워졌다 아마도 근데 이거 잘하면 그냥 지하철까지 일직선. 아니다, 요까지만 하고, 여기요 부분은 나무 판자로 이리 채우려고. 아니, 그냥 지하철까지 일직선. 난 지금 그 모양 만들고 있다. 나무통 모양. 아. 나무통. 뭐, 그럼 수... 집이 아니라 술집으로 쓰게? 벽에 박아 놓은 나무통이다 커다란 나무통 잠깐만 이 나무 재질이 이상한데 아 그게 재밌는 거다 야 나무 재질 불규칙한 게더 이쁘지? 약간 음? 그런 거 같은데 불규칙한 음. 나무 모양 이런 식으로 그냥 꼭 하나로 통일 안 해도 된다 음. 내 거는 다 통일시켜 놓긴 했는데 난 굳이 통일은 근데 이거 아이템 아니, 네. 없게 만들려면 뭐 이름을 어떻게 쳐야 하는 거야? 뭐? 아이템 없음이라고 쳐야 하나? 아 그냥 컸으면 된다 어... 원래 컷? 컸... 그래서 평소에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안타깝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나도 괴롭다 그것 때문에 조각된 석영블럭 어코치랑 스쿱트밖에 모르는데 안 나온다. 응. 그래서 난 조각된 석영 블록을못 쓴다. Yeah. 괜찮습니다. 코드 도은건 귀찮긴 해도 왜여기만 한.. Welcome to the company of here. 그 게임이 너무 어렵다, 나한테는. 음. 힘들고 어렵다 했다, 이거. 좋긴 좋은데. 나도 뭐, 힘든 스타를 해봤는데도 불 음. 됐다. 근데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거든. 음. 나쁘지 않아. 약간 난다.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만큼은 잘 만든건데 게임 취급도 안나오는 안규. <웃음> 음, <웃음> 스타보다 조금만... 있진, 스타보다 좀 일찍만 나왔으면... 시대가 안좋았다는것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취급당하는외국에서는 유명하더라 외국이 많이 유명하다 이거 음. 스타보다도 더 유명할걸? 그 시대에... 그것까지는 아닐걸? 스타도 유명하지 좋타는 음. 민속놀이라서 우리가 못 가는 거다. 응. 음. 야 이거 랜턴 밟을 때 틱한 소리 난다. 음. 틱틱틱 틱. 계단 안둘 거지? 계단은 넣어야지 사다리 안 하고. 사다리 할까? 사다리? 그지 여기서 사다리가 맞는 것 같다 <웃음> 괜찮냐 이정도면응잘 음, 됐지 잘 나왔는데 천장에다 불달아게 방을 나눠볼까 이런 식으로 층이 제일 층이 제일 많이 쓸것같아 3층하고 1층은 약간 좁은 음... 그 일부러 3층이 침실, 1층은 그냥 신... 심... 여기 좁은 공간에 물건 놔둘라고 무슨 물건 놔둘라고 3층을 침실로 써야겠다 3층이 제일 낫다, 침실로 써 어, 옆에 가뭄이나 뭐 달아온다 라 음. 뭐 나머지 빈 공간에 전부 흙 채울거지? 음, 음. 돌도 좀 채우고 음. 괜찮죠 이정도응잘 음. 나왔다 Welcome to the company over here 됐다 여기 TV 넣을 때 생겼다 오. 굳이 선반을 안 놔둬되고 2층에 생활 공간 넣으려고 1층 거실 물를 넣어보자. 여기 세워, 철하고 짝대기에 오시는 거말고도 다른 선도 어? 만들 수 있는 거 아이가, 이거? 뭐? 뭐, 마녀 모자 같은 게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아 아, 그거, 전등? 음 전등 모드. 아, 그거 장식이다. 뭐니까, 그 장식을 어떻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닮은 다이미... 그거 조합할 때 넣으면 되지. 기억나지, 조합법. 아. 근데 그러면, 그, 풀선 같은 건못 뭐 만드나? 풀선? 만들 수 있지. 아, 그, 풀선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나저 어째 만드, 조합 뭘 모르겠다. 야, 이거, 요게 뭔데? 요거 뭐한테니? 이거? 장식. 바로 쓸수 있는 거는 어. 오. 줄까? 예, 야, 야, 덕후, 니가 봐도 여기는 조금 파서 넣는 게 낫겠지, 이 부분은. 응? 쇼파, 이래 파서 넣어 놓는 게 낫지. 어, 이렇게 한게 낫겠네. TV가 안 켜진 게 아쉽다. 그러니까. 나 도어 매트도 깔아야겠다, 여기다. 잭오렌턴어 색깔도 바뀌 테이블 여기 있네 컴퓨터방이다 응. 야 입구에 장식한 거 봐봐 응? 어나 이렇게 해놓으려고 했다 마침다이딱 <웃음> 좋게 됐어 내가 저 불길한 현수막은 좀 마음에 안 든다 <웃음> 괜찮다, 이건 나도 도 되... 불길한 현수막은 있어야 한다, 알겠나? 아니, 나 여기다 그거 달라 했다. 도로명 주소 달라 했다. 재설치해야겠다. 뭔가 균형이 안맞 막. 노랑노랑을 선물하야 응. 음. 아, 나 LED 달라 했다. 뭐야? <웃음> 어? 아, 번갈아가면서 달까 우리 집은 이거, 이거 달기, 달하기 딱 적당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집 딸. 요 앞에 작은 거는 뭘 만들걸? 어디? 저 오른쪽에 작은 거, 파놓은 거. 수영장. 아. 마침 놓을 자리가 있더라. 잘웠다. 괜찮을라나 이래도 근데 5분 위에 올리는 게다이가 여기 음. 위에 그릇을 올려둘 수가 있네 그렇지 근데 그릇이 없다 이거 나무로 네 건가? 음. 어 반대편에 식탁이 있다. 좀좁금더이가 식탁. 음 괜찮다. 일자형이다 우리 집은. 이이 1차형입니다 오니 네 에너지를 사용해 가열할 수 있... 근데 이 에너지랑은 뭐지? 글쎄요 레시피의 주방 도구 제고 дейни 어우, 씨, 왜 렉을 먹지? 그게나 진짜 어지는데 갑자기 렉 먹는다. 에얘 때문에 아이가 요거, 잠시. 뭐. 아니다 이건 오, 이거 없을때도 이랬다 그런데 뭐지? 그냥 오래 서버 켜놔서 그런가요? 그런가? 어쩌면 좀만 더 있으면 완성되는데 이것도 그 잠깐은 뭐 버틸지도 모르지 이집 앞에서 그림 놔둘까, 하나. 그림, 거위. 뒤집게가 공격률 무려 6이나 있다. 놀랍다. 야. 양을 두 방에 죽여버린다. 양을 두 방컷 내버리는 무서움을 가져. 아니, 우리 집 요렇게 해놓고 요 앞에다 대웅 하나 만들까? 그리도 나라, 기왕. 응? 기왕이 하는 거 그리던 하라, 그리.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놓게? 이런 거 치면 안 되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쳐가지고 그냥 쫙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여기 너무 솟아 올라 있어서 땅이 음. 아니 그니까부숙까 이거 아 이,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만 세워놓고 울타리를 봐을까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음, 요렇게 음. 여기 참나무가 제일 나왔다 테이블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땅이 넓어서 충분히 검은색보다 흰게 이쁘나? 그리고 다른 색깔은 솔직히 별론데 야, 뒤집기 하나 걸어놨다 <웃음> 아 이거 저기다, 부엌에다 좀걸라고 부엌에다 걸어놔야겠다 뭐 어, 여긴, 뭐, 디자인이 왜 이렇냐? 뭐가? 여기. 어디 디자인이 그럼? 여기, 요쪽. 아, 거기. 그냥 해놨었다. 야, 안떼어진다 <웃음> 재밌는다, 이거, 이걸 그래서 이쪽을. 왼쪽으로 넓혀라네 왼쪽으로 조금 넓히는 게안 맞나? 조금. 조금 더넓이자 이거. 이쪽으로 한 칸만. 야, 고기 방금. 구워졌다. 아, 우리 집에서 음. 치사를 하다니. 요리했다. 요리해버렸다. 다이거 없다야. <웃음> 우리 다 다이거 다 자갈이야. 자갈 다없애자 여기 안 파워 된다. 흙흙 흙으로 메워 된다 여기. 사람 걸을 길이 없는데, 지금. 일부러. 사람 걸을 길이 없는 응. 길이 일부러 가. 응. 나 <웃음> 팔버릴까. 너무 심하게 아, 올라간다. 저... 나보 뭐 전화 높여야지. 한식으로 따라 놓는거 나나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질문은 이거. 아이 집문 이게 마음에 든다 맥주통 같은 문 맥주통 같은 문 <웃음> 오케이 뒤집게 외에는 딱히 걸어둘 고 주방 기구 다운 게 별로 없다 음. 뭐 리모델이라고 해도 뭐 뒤집게 외에 뒤집게도 다른 공에서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칼도 걸래는 칼이 있나 응. 요리용 칼은 없는데 설마 그칼 다이아몬드 칼이라도 걸라고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여기 뭐 다이아몬드 블록 칼이라도 걸라고 아 그냥 칼 걸었다 철칼철칼아 다른 모드 더 필요한데 혹시 그런가 음. 뭔가 부족하다 해가 다용도실 1번 컴퓨터실 이거 여기 아, 민규도 얼른 이런 거 봐야 응 음. 금방 야, 여기 맨 마지막 여기는 테라스로 이렇게 해 놓을까 보이는 음, 음. 괜찮지? 그니까 러맨 위층에, 나 는게 나왔나? 침대를 둡시다. 야방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저거 거울이 음. 내 집에 침대가 없다 침대 달러 가야겠다 <웃음> 지금까지 침대를 없었다 침대를 안달다니 그게 집이야? 어. 밖이 어두워지고 있다 네집 왠지 파티션 갔다 저렇게 놓으니까 무도회장 됐다 <웃음>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아, 내려. 아, 근데 침대를 놓을 공간이없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 선반이 왜 공중에 떠있는 침대를 원래 2층에다 놓을라 했는데 <웃음> 완전히 다르게 꾸며버려가지고 여긴 음, 그거니까 다락문을 이용해서 오명기구, 봅시다. ピ아ノ 작동 안 한다. 여기는 사물한 방. 상자를 넣도자이 에너지를 넣으라고 도대체 뭐요? 용암도 아니고, 뭐, 숱시나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뭐 넣어야 고고하는그레이드 내가 말하는 그에너지란는게에너지라게 음. 도대체 뭘얘기하는거지 에너지? 잊지 음. 않나? 아 모르겠다 그 모드 사용법을 안 알아왔다 알아오세요 지금 너무 궁금하다 지금 제 <웃음> 에너지라는 거 대체 뭘 넣어야 하는 거지? 에너지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응. 음. 음? 이제 벨도 달았다 나는 벨도 있었나? 는 저그 에너지란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쓰레기통으로 쓸만한 게 없으니까 화분을 써야겠다 그거 없나 레드스톤도 아닌데 레드스톤 블록을 다는 것. 저절뭘달아야 에너지가 들어온 거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지?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도저히 알 수가 이거 이거 어디서 찾아왔냐? 직접 봐야그 그, 그거 뭐는 기억이 안 난다. Ready, d r 바 w s 문제 나무 모드도 있습니다. 음. Ready, d r 바 w 오면 때도 놔두고 커피도 있네 응. 엔지니어2 캠프파이어 도치 모드 캠프파이어 도치 ル지니어 대포모드 ード산カ 음. 유용한 철도모드, ん른 농장. 디스플레이 하나 세우고 여기에 오케이 얼른 사양법을 알아오십시오 다 용도실 야, 커피 추가하는 거 어떠냐? 커피? 안 된다. 왜? <웃음> 네. 나 그럼 잠못 잔다. 아니다, 추가하고 싶다, 지금 난. 잠깐만, 나 이것만 좀 달고. LED 좀 달아야겠다, 위에다. 이거 어떠냐? 응? 됐다, 우리 집다 꾸몄다. 우리 집이다. 오. 밑에도 있다. 방은 있긴 한데. 난이 방만 들어갈 거다. 여기 컴퓨터 본체 하나 놔둬야겠다. 아, 난 침대 놓을 때 아직도 못. <웃음> 침대? 어 <웃음> 오. 좋은 컴퓨터로. 비싼 컴퓨터다. 여기는 창고방이고.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네. 어, 풀스다구0 닌텐도의 고 야, 누가 풀스 갖고 놀고 있어. 누가 내 허락 없이 풀스를 갖고 놀고 풀스가 <웃음> 아니라 닌텐도가 누가 내 허락 없이 닌텐도를 만져. 야! 테러다. 모르겠는데 피아노 작동안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놈이었구나. 근데 네. 누르면 작동안 하냐? 누르면 작동안 하냐? 어? 이거 아니? 아까 소리 난 거? 그런 거야. 뭐지 왜 소리가 나? 뭐? 누가 소리가 난 거지 이거? 왠가 아행데 닌텐도는 누르면 다른 소리가 난단 말이지. 이 소리. 그거 말고 삐릭 삐릭 삐릭 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저건 제다 전세 같다그 소리. 이 응.. 리리야 무슨 야이 소리야. 이 소리야. 지슨지 도대체 저 마지막 소리를 왜선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우리 집뭐 뭐지? <웃음> 알 수가 없고 밥이나 먹을래 어, 우리 집에도 뭐 많다 이집 갈래 우리 집에 구경할 거 많다, 아마도 우리 집 메인 모양이냐 난 침실 안에 따로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웃음> 집 어디에도 침대를 놓을 데가 메일지 외박해라 이름이 씨어디서 만들까요? 알아맞혀 혹시 만들 때 없나? 열 지붕이라는 선택은 끼 <웃음> 여기 이미지 이진이 도대체 컴퓨터가 몇대야 모른다 그런 건네 컴퓨터 바꿀 때안 됐나? 글쎄다 그 이전에 그 오븐 어떻게 쓴지좀 오븐? 나 모른다 저 설명이 안 나와있다 오븐 갖고 오세요 오븐이 무슨 모자더라 락. 우리 집에는 밭다미 높다 네지 TV 발가락올로 꺼야겠다. 맞다, 그 부분 뭐냐? 그거는, 음. 그거는, 그, 열차 모드는 깔았나? 응. 음. 필요 없어서. 얼른, 알아온나? 네집 뒷문으로 에이? 무단침이 가능한데. 아, 그거? 그거는, 야, 처리할 생각. 있다. 뭐라? 여기 당근이 있네. 아, 그 재료에. 어. 야, 커피 모드다, 저거. 야. 이따, 커피 모드. 좀 이따 받자. 커피 모드다, 커피 모드. 얘집이잖아 북차 받다 미로다, 이층은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 침대 여기다 놔라 점프맵이다 침대는 뭐? 어디에 만들라고? 우리 입이 조금 복잡하기다 여기 침대 달아놨다 내 침대 달아놨다 니네 집에서 잘 찾아봐라 어, 음. 찾기 쉽다 어따 <웃음> 막아도 <웃음> 여기서 자할라이잘 yeah, right. 데가 없으면 어떡하냐 여 위에다 만들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아 이깐 어. 그러니까 쇼파에서 자라니 싫다 아니면 이걸 없애든지 네이 부엌이 두 개다 아니면 이 상자방 상자방 대신 침대 놓는건 어떠 걱정 말라 지금 2층 꼭대기 하나 만들고 있다 나는 차리 여기 여기 저기 계단 밑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층은 춥다 이거 2층이 2층 중에서도 꼭대기다 싹 꼭대기 <웃음> 우리 집도 있고 난 집도 있고 건물도 있다 건물집 지하철. 아, ]은? 위대한 물주이시오. 웃나? 우리 집. 우와, 우리 건물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게이밍 컴퓨터를 사용한다. <웃음> 게이밍 컴퓨터. 작업서도면참 빠른다 음. 딴 짓도 정말 잘한다 딴 짓을 잘하면 의미가 있나 이 혹시 상관일 생각 없나? 상관? 상가? 음. 상관은 왜? 그렇 정말 많이 개발돼있다 여기. <웃음> 난 개발 응왜 음, 난개발이 지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되었다 여기 좀 많이 난개발 당해. 왜 그래도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다 이가잘 살면 되지. 메트로 <웃음> 음. 디지시 나 유치하철 타고 마을 한번 돌고 오자. 모두 뭐 빠질까?